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5절을 보시면 여와의 호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 예, 불러 라는 단어가 카란 인데요. 예, 하나님의 부름 이를 때 쓰는 단어죠. 어, 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용되는 이 카라에는 예, 진리와 상관되어 있는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 그런데 그 부름 속에는 진리를 넘겨주는 부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면서 어떤 진리를 넘겨주셨냐면 어떤 진리를 보여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그 순냥이신 그리스도가 그 뿌리 그 신성이 수풀에 인성에 걸려있는 왜요? 우리의 죄악된 그 인성 속에 들어오시고자 그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 대속제물이심을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져야 할 어린 양 대속제물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 첫 번째 부름이었어요 여호의 와 사자가 첫 번째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손 말아라 어,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그거였잖아요 첫 번째 부름이었고요 오늘 이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을 통해서 어떤 진리가 개시되냐면 어, 복을 예, 보장해 주십니다 이 복은 약속하신 복이었어요 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어?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복인데 똑같은 복인데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어, 아브라함을 처음 음,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난으로 지시하실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이고 또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 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어, 널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하늘에 별을 바라보라. 뭐 바닷가의 모래를 세워보라 하면서 이와 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복이었고 또 17장에 한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 바로 너를 이렇게 민족의 열국의 아비로 그래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난다라. 그런 복을 하셨던 말씀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오늘 어, 다시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을 이 약속하신 복을 아주 도장을 찍듯이 인쳐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런 두 번째 부름의 모습입니다 이 복을 보장해 주시는 이 약속들을 보장해 주시는 이 복을 어떻게 지금 보장하시나 어떻게 인쳐 주시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치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어요. 어디에 그동안 약속하셨던 복을 내가 보장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두세요.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답니다 여기 이것은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문법을 보면 이게 진행이 아니라 완료 형태예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어,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어떤 거냐면요 였 내가 나 스스로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맹세했다 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난 거예요 나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아, 맹세를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맹세 이루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맹세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 맹세를 하시는 약속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라는 거죠. 반드시. 정령. 깊이코. 예, 틀림없이.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부르면 두 번째 부르시면서 이 다시 한번 거론되어지는 이 복들은 너무나 틀림없는 음, 너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에, 만나지는 이 복들은 어,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이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아브라함 안에서 되어진 것이 사실 우리 안에서 되어진 거라는 설명을 지금 이 본문 속에 다 담고 있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맹세라 했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이 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강설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주신 그복 17절입니다. 어,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죠? 그러니까 죠그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큰 복인데 뭐냐면 네 씨가 크게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이 여기 이 씨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씨는 에, 어,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제라인데요. 어, 이게 단수입니다. 여기서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때이 씨는 에,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단수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그 후손이에요. 단수니까요. 그래서 어이 말씀을 신학에서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을 명확하게 구약의 그런 그림을 신학의 자막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신약 갈라데스 3장 16절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말했던 이 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보세요 큰 복으로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씨 제라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시들이 아니라 시입니다. 시. 그래서 오늘 본문 어이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계속 보면 단수 시가 나오고 그리고 시로 그리고 시를 시가 뭐 이렇게 해서 어 복수로 안 처리해요. 어내 시로 말미암마 시가 시를 이렇게 번성케 하겠다. 바로, 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시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어, 이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로, 어,로, 그,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어,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번성하여 그 다음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어,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번성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대요 자이 말은 뭐냐면 어, 음, 아브라함의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그,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 안으로 양자가 되어지는 아들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 막 생겨나지는 엄청나게 에, 많아지는 그런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시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번성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자, 이 설명을 성경은 이렇게 보충 설명해 줘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이 하늘의 별이 이렇게 설명돼요.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별과 같이 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같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사에서 48장 19절 보시면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약속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손이 모래 같고 그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해변의 모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수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탄생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 아브라함의 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의 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복을 받는답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지금 받게 되는 이복 안에 교회인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데스 3장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갈라데스 3장 7절 보세요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천하만민이 넷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 약속이잖아요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된이 복을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복음이 먼저 가서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교회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장해 주시는 이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복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내 스스로가 할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할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구원이 될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는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을 따지지 않냐내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죄를 해결했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이 되었다. 구원이 될수 있다. 절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있을 수도 없는, 아니, 받을 수도 없는, 벌어질 수도 없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무결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것. 이걸 하나님이 오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복이에요. 이 복을 보장해. 이 복은 되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이 선악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는 순간 정령 죽었죠 안 죽었는 아니요 먹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하여 모든 인간들은 다 거부하, 거부가 되고 다 자기 중심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정령이 이루어졌던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제인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정령 깊이 있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정령 우리 안에 죄가 실제가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되었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고요. 내가 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너를 내가 반드시 그 이름 안에 놓고야 말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큰 복을 음.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하신 복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두 번째 복은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다음이죠.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이, 예,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복이에요. 어, 여기 성문은 뭘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대문이에요. 구약의 전쟁에 있어서 한 성을, 성읍을 을성 함락시킬 때이 성문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래서 성문이 파괴되면 그 성읍은 무너져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 틀림없이 이 대적이라는 것은 원수사탄막입니다. 이, 이 원수의 성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내고 그 성문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졌죠 어, 역사적으로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실제로 여우수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잖아요 예, 역사적 성취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궁극적 성취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것으로 성취됐어요. 이 말씀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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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이 사탄을 말합니다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대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이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원수 사탄의 그 세력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장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라는 설명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승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예수님의 고난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니죠. 어그 신성이 인성 안에 제약을 받으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을 갖춘 인성 안에서 죄에 대하여 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 죄가 주는 그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맛보시는 거예요. 같이 상큰그 고통, 주님의 고난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한순간도 어, 외면되거나 단절된 적이 없었던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 얼굴에 돌림을 받는, 외면을 받는, 버려짐을 당하는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의 고통. 아버지의 사랑의 숨결과 아버지와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가림을 받는 그 고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갖고 받으시는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게 아니죠 여전히 예,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있어서 수고와 헌신과 외면과 오해와 아, 무시와 이런 것들을 여전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뭐 그리스도가 뭐 우리를 위하여 뭘 우리가 뭐 그리스도가 받은 거 말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이런 외면과 무시와 버려짐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죽음으로 이 사탄의 이 생명 그리고 사탄의 힘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고난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나게 상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은 죽음을 죽여버린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할 때는 이 죽음이 왜 승리냐. 예, 죄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인 죽음을 죽여, 죽이심으로 죽이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를 무력화시킨 거거든 죄가 주는, 죄가 지배하는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부활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거로 끝났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것에서 그 생명에서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영향받지 않았다. 그거로 끝났다. So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의 지배 속에서 죄가 종로로 탄 데서 이제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로로 타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것을 완전히 이루어놓은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결정화시키는 거죠. 내가 반드시 기필코 정령 틀림없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또 다른 말 없어요? <웃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을 기필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기 백성들 안에 이것을 이루어 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걸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이보다 더 뚜렷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시는 맹세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응? 여러분 성도의 슬픔 성도의 비극 뭐라고 생각 들어요. 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갖는 음, 또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 각자에게 갖는 그 서운한 마음, 또 슬픔, 또좀소리한 감정들. 자, 성도가 갖는 그 슬픔이 뭐예요? 비극이 뭐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떠나지 않나? 나는 왜? 에, 세상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나. 어? 그들보다 왜 나는 인생이 잘안 풀렸나.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가 갖는 고민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성도의 진정한 비극 성도의 진정한 비참은 뭐냐면요. 중생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기쁨이 뭐죠 중생은 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꼴 성령 세례이고 중생이 꼴 천국 가는 거예요 중생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만 알고 성도가 신앙 생활하는 이게 가장 비참하다고요 중생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어요. 하늘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만 알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다가 죽는 게 가장 비참하다고요. 아, 뭐가 비참해요. 그 으, 여기서 힘든 세상 버티, 하다가 천국 갔는데 뭐가 이렇게 비참해. 아니에요. 진짜 비참한 겁니다. 중생은 우리에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서 이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주님의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들어온 게 중생이에요. 그냥 아, 아,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뭐 죄된 육적 생명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아노된 위로부터 난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부터 난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육신의 생명이 다시.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육적 생명에서 뭘 다시 살면 그게 거듭나요. 하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적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적 존재가 되었는데 하늘적 존재의 삶을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리지 않고 사는 그게 비참한 거죠. 부활 생명이 들어온 것이 중생입니다. 죄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 정도가 아니라 벗어나서 초월적 하늘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고요. 사도 그 다윗이 힘들었던 게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내 구원을 빼앗아 아니요 하나님 내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되찾기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일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실상이 무엇인지 성도란 대체 무엇인지 종교 세계 속에 내가 갇혀 있는지 신앙 세계 속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꼭 점검하세요. 종교 세계란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스스로가 자기가 맹세하는 내가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한 확신이고 맹세죠. 종교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지배하는 죄에 대해서 질질질질 끌려가요.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나?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설교하는 목사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종교 세계 속에서 자기를 합류하면서 살아가요 평생을 중생이라는 부활의 생명 하늘적 존재가 돼서 하늘 생명이 주는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죽으면 나는 천국에서 눈뜰 거라고 스스로에 대해 맹세해요 종교 세계입니다 신앙세계란 달라요 신앙세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로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적 존재로서 살기 시작해요.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없는 죄와 상관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뵙고 싶은 간절한 갈망이 끊이지 않는 게 신앙적 세계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여전히 그려내는 그런 세계 속에 갇혀있기를 싫어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되어졌고 되어지고 있고 되어지고야 말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힘과 무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탄을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시골에서 크신 분들이나 뭐 뱀을 잡아보신 분들은 혹 뱀을 안 잡아보셨나? 뱀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머리를 짓이 깨서 심지어 머리를 잘라내도 요 꼬리가 움직여요. 그 어떤 독사 같은 어떤 뱀들은 요 꼬리에 독이 있는데 머리가 잘린 상태에서도 그 꼬리는 여전히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독이 묻어 있으니까. 한동안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왜, 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죄는 박살이 났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여전히 죄가 어, 판을 치는 모습이 이 현실 세계 속에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고민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신학적 정리가 세워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D day와 V day를 설명해요. D day는 뭐죠? 뭐 우리가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이렇게 예로 많이 쓰긴 하는데 D 시전 day예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했어요. 그래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싸움은 연합군의 승리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왔지만 상륙했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잔병들이 있잖아요 그 잔병들을 다 처리하는 빅토리 데이 V-Day까지 이 기간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D-Day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봅니다 빅토리 데이 V-Day를 예수님의 재림 아 죄송해요 D-Day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 그 V-Day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속에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예, 이렇게 초림의 사건 속에 두고 있고요 재림은 어, 예수님의 오셔서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최후 심판으로 어, 신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긴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러니까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다고요 이미 결정된 승리 속에서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 세계 속에 이 시간 속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성도 부활생명을 갖고 있는 한일적 존재로서 육정몸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 나라죠. 그러나 우리 안에 중생이라는 부활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진 우리가 살고 있는 나, 나라는 세상 불신자들은 그저 육신적 물질적 나라만 살지만 우리는 권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예수 세계가 들어와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려가죠 우리가 이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러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상급이 걸려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논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어떠한 상급을 따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보상이고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상급을 말합니다. 왜 상급을 말할까요? 그때 이 상급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 그냥 한편 강도처럼 천국만 구, 낙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나는 한편 강도와 같이 에, 은혜로 어,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낙원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뭘 많이 뭘 이렇게 뭐뭐뭐 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알고 뭘 배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모르는 상태 저 시골에서 옛날에 그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분들도 천국 갔을 거니까 그분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뭘 이렇게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여 예배해야 되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몸속에서, 죄된 몸 상태에서 이 권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안에 여전히 사탄의 머리는 박살이 나 있지만 여전히 그뱀 꼬리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은혜가 왕로로 타는 것을 경험하며 그 경험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교회의 권증을 통하여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상급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은 경험이고 체험이고 확신입니다. 절대 절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다는 고백만으로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가당치도 않는 만약에 여러분 여쭙게요. 저 임진왜란 당시 아니면 6.25 당시에 그 구원 받는 그런 성도 그냥 뭘 이렇게 몰라도 되는 그런 구원의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약속하지 않았구나. 했으면 그때 태어나야죠. 지금 지금 에덴 개혁장로교회 와서 뭘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뭘 이렇게 좀 예, 하나님이 이 시점에 이곳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 한편 강도처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교에 있으면서 나는 그냥 덮어놓고 믿을래요. 나는 대충 신앙생활하다 천국 갈래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입니다. 생각하세요. 아 다른 거구나. 내가 이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나를 불렀을 때는 나로 하여금 배우라는 거구나. 진리에 대하여 깊이 알라는 거구나. 그리고 바울과 같이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상으로 받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을 깊이 해야 돼. 처 철이 드는 것처럼 응? 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음 16장 말씀을 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교회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우리 각주에 보면 이 권세를 대문이라고 각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단어가 뭐예요 음부의 성문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힘을. 갖고 있는 그 권세 그 대문 성문을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어디가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이제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 이 아브라함의 그그 믿음과 같은 믿음의 동질의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고백하면서 어,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 음부와 죄악의 권세에 이제는 끌려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 교회는 파워풀한 곳입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곳이고 그리고 그 승리를 채워가는 곳이고 승리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관심이 있느냐. 음, 예.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중생자인 부활생명을 가진 자들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 즐거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하는 곳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곳이 대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파워가 죄를 옴짝달짝 못하게 하고 죄를 가둬버리는구나 죄를 박살내어 가고 있구나 죄가 꼼짝을 못하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힘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하심을 보아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가?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백보자 심판 때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 심판하는 권세 심판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함께 받은 자들이 있대요. 누가 거기에 앉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의 그흰 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다 이들이에요.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죠. 이들이죠.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함께 영광의 그 권능에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탄답니다. 666 표안받는 이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표안받아야지 이, 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표와 상관없이 우리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인침을 받은 우리들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예수를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누가 영광스러운 백보자 심판 앞에 그 심판의 권세를 같이 맛보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나의 영광과 내 욕심과 나의 거짓된 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면서 목 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이 달려야 되는데 좀 살벌하네요. 여전히 내 목을 달고 있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조명받아서 내게 왜 이런 현실이 있나 내가 왜 이런 삶 속에 내가 이렇게 갇혀져 있나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목배어지고 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죄의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이 땅에서의 내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하여 이 갇혀져 있는 제약된 시간을 나를 만드시는 시간에 불과했구나.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저기가 목적이었구나. 저기가 목적이었던 것을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만들어지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목이 베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권세에 가진 자들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워치만니가 어, 기독교 신앙 속에 아주 그좀 음, 나쁜 영향을 준책 중에 뭐그 어, 중에 여러 가지 뭐그 영적 사고방식 뭐 영, 영에, 사, 영에 속한 사람들 뭐 그런 책들도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정말 최악의 나쁜 영향을 준책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좌행참이라는 책이에요. 좌행참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참으라는 거예요. 좌행참. 앉아서 있고 그 행할 거 없이 그냥 참고 그냥 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어, 무던히, 예, 무던히 참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음, 하나님은 여전히 왜 뱀의 꼬리와 같이 살아있는 죄의 그런 이미 그 힘이 박살난 존재에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끔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한다. 가장 최적전 빗발치는 죄의 그, 그 화살과 죄의 그런 총, 총탄들이 가장 있는 곳에 최전방 앞에 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방패를 삼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빌리보스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참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다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가만히 주님 오시는 재림날까지 가만히 고스란히 온실의 화초처럼 이따가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다 하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그 마음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내 안에 죄의 소욕, 속구쳐지는 죄와 싸우도록 하는 거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거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상급이 따로 없겠죠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런 거예요 다 이기신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내놓고 다 이겨놓고 이긴 거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밥 맛있게 해놓고 맛 나게 해놓고, 응? 인스턴트 뭐, 쫄깃쫄깃 과자 먹지 말고, 이거 맛있게 해놓은 거 먹으라고, 숟가락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응?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먹어봐라. 맛있게 먹고, 힘을 갖고, 그 즐기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맹세하시면서 주신 큰 복이에요. 큰 복이라는 뜻은 엄청난 큰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보면 반드시 주실 복이라는 거예요. 큰 복이 하나님이 정령 주실 복. 우리 안에서 정령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 원수의 대적 성문을 예수님이 차지하신 양의 문이 되셔서 차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예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거예요? 하늘 생명이에요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나요? 이 구원의 생명을 더 풍성히.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그 하늘적 존재로 나를 살려냈구나. 구원을 시킨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구나. 이 생명을 풍성케 하도록. 그래서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질질질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죄 끌려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단절하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죄를 우리도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이겨서 박살내는 곳에 참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왕노로 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시키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내가 스스로 맹세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진행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으로 주어져요. 그럼 아, 이미 끝난 거구나. 아브라함의 눈을 번쩍 띄워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내 인생에 구원을 이루셨구나. 나는 어, 나는 그 약속 붙잡고 그 자식 하나 붙잡고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런 승리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보장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확실히 이루실 반드시 이루실 큰 복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2023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의 눈도 이렇게 활짝 번쩍 띄워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죄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정말로 정복해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 아니라 이런 사탄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해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살아내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